문제는 구강장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입니다. 자, 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적인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아, 그래서 어, 결론은 뭐냐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라는 거죠 이거는 정보 전달입니다 아, 저는 청풍소장입니다. 네, 아, 구글에 슬립 어프니아 오랄 플레이언스, 그러니까 뭐 구강내 장치라고 써도 좋지만 슬립 어프니아, 즉 수면 무호흡증이죠. 수면 무호흡증에 쓰는 구강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수만 개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아, 이 사진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죠. 나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다 입안에다 껴서 무언가를 합니다. 자, 잠을 잘때 이렇게 입에다 착용해서 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압기 같은 거안 쓰고 어? 뭔가 입안에 착용해서 한다는 거죠. 자, 입안에 착용하는 장치 그것도 수면모호흡증 수면무호흡 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안에 착용하는 장치입니다 자 원리를 보면 다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을 잘때 되면 혀가 이렇게 처집니다 혀가 쑥처지면 숨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는데 지금 여기서 볼 때처럼 응. 여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숨이 탁 막혀서 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어? 여기서 하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뇌가 이 갑자기 탁 깨면서 <웃음> 이런 그 가쁜 숨을 들이쉬곤 하죠. 이게 무호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구강장치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처진 아래 턱을 앞으로 당겨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혀가 처져서 기도를 막으니까 이턱 자체를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왔죠 이만큼 이 떨어진 양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숨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숨을 아주 편안하게 잘 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구강장치는 이제 아래 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싸건 비싸건, 뭐, 저, 모든 구강장치의 종류는 다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자, 원리가 같으면 다 효과도 같을까요? 라는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에서 구강장치에 대한 걸 해보면 홍보성 글도 많고 뭐 정보성 글도 많고 소비자들의 이야기들도 다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중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주 못쓰겠다. 뭐 정말 정말 어? 힘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수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 후기를 보면 어떤 물건을 살때 사용 후기를 보면 좋다 라고 쓴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좋다 라고 쓴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품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처럼 이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데 그럼. 그 불쾌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어... 해결 또는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한번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왜 불만족했느냐 봤더니 치아가 아프다. 턱관절이 아프다. 이물감이 심하다. 효과가 별로 없다. 자, 이 치아가 아프고 턱관절이 아프고 이물감 때문에 효과가 부족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품을 사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자가 원래부터 치아에 문제가 있었고 턱관절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구강이 너무 작아서 이물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적은 이유는 또뭐 사용자의 문제도 있고 제품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 제품의 문제와 사용자의 문제가 같이 나타났을 때 불만이 있었고 불쾌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만든 제품을 쓴 사람들은 당연히 아 좋아요. 어우 굉장해요. 신세계를 맛보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의 후기들을 올려는 것이고, 불쾌한 사람들은 이야기 천하 못쓸 것입니다. 어, 한, 첫날 쓰자마자 버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왜 제대로 못 만들까? 왜? 왜? 그걸 한번 보죠. 어, 정말. 음,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못 만든 겁니다. 어, 누구나 다잘 하고 싶은데, 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 어, 전문가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다 만들면 뭐 어, 쉬운 걸 텐데,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라서 아무나 만들기는 상당히 어, 변수들이 많습니다. 어, 특히 제작 과정에서, 제작 공정에서, 여러가지 오차변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복제하죠 또각 재료의 특성이 있죠 그 수많은 공정을 거치면서의 어 그런 여러가지 오차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이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 또한 제대로 된 장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치과 교정장치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념이 많이 달라요 저도 원래 이제 교정장치를 뭐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지만 그래서 어 생긴 것만 봐서는 뭐 이거 교정장치 같네 라고 해서 처음에 쉽게 접근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1 2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아 지금도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변수들이 너무 많고 교정장치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사실 아파도 참고 쓰면 되니까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교정장치 만들듯이 이 장치를 만들면 안 된다. 교정장치와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소재 뭐 의료용 플라스틱이라고도 하고 의료용 레진이라고도 하고 뭐 의료용 아크릴이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어 그게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축이 있고 강도가 약하고 뭐 메탈보다는 약하죠 그 다음에 탄성이 너무 세도 안되고 없어도 안되고 이런 인장력이 늘어나는 힘이겠죠 이런 여러가지 여러가지 소재의 특성이 구강에 들어가서 어, 사용되기에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그뭐 아파요 이물감 심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에는 어, 아무렇게나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오차를 감안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정장치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술자 즉 이제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많이 어, 시술을 하죠 의사들이 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부족하거 세부적인 거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제작 가는 곳에 보냈을 때 어떻게 만들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 자, 잘 만든 것과 잘못 만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이게 뭔지 아시죠? 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복지리 입니다 복지리 네 복지리 탕 인데요 자 재료는 북하고 미나리하고 뭐 콩나물하고 여러가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재료와 모양이 비슷하면 맛도 다 비슷할까요 안 그렇잖아요. 자, 제가 부산에 가면은, 저, 금수복국이라고 하는, 그, 어디, 해운대든가요 거기 가서 복국을 먹습니다. 다른 데도 뭐, 그게 그거겠지 하고 갔는데, 역시 그 맛이 안 납니다. 자, 아니, 재료 다 비슷하고, 그런데, 이 맛의 차이, 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품질을 좌우한다 우리가 명품도 마찬가지 잖아요 명품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다고 하잖아요 음. 자 이제 치과적인 이야기니까 치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많이 볼수 있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드크라운이죠 자 골드크라운 자 음, 이걸 보시면 뭐 금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모양이 많이 다르죠 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와 치과 기공사가 어, 합작을 해서 이런 골드크라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를까요 음. 전문가면 다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럼 현격한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금리값이 얼마다? 뭐 50만원이다? 하지만 품질의 차이가 현재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 어, 이거는 제 입안에 있는 크라운입니다. 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금리는 잘 씹어 먹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잘 씹어 먹게도 하고 턱관절이나 교합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경우는 그런 장애 요인을 업적에서 아예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씹히지가 않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흔히들 아이고 원래 내 이빨도 아닌데 뭐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구강에 들어있는 이 금리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치아, 닳고 깨진 치아보다 훨씬 더 기능을 잘합니다. 그래서 슥몇 번씩 보면 정말 내용물이 으깨져서 아주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죠. 자 그거는 어, 만든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죠. 어, 이거는 오크잘 캠퍼스라고 하는 교합 나침판 그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교합 면들입니다. 이거는 어떨 때는 뭐 어, 왼쪽으로 씹을 때, 오른쪽으로 씹을 때, 뭐 앞으로 씹을 때, 여러 가지 어, 운동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런 형태들을 각각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제, 우리 이제 금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구강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제가 개발한 바이오 가드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같은 사람의 장치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 뭘 선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저희 회사는 4년차가 되면 이제 어, 장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자격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의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 정도면 내가 음, 쓸만하겠다 정도 수준이 되면 본인이 만족한 수준이 되면 다음 단계는 뭐냐 잭 모형을 가지고 제 장치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통과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전 테스트를 하게 되죠 어 일단 뭐냐 바로 고객 실전 실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고객에는 아무도 정보를 주지 않고 두 개의 장치를 사용하고 합니다 자,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서로 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더 착용감이 좋은 장치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구별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차이는 실제 껴보면 어떤 건 편하고 어떤 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차이가 날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는 뭐냐 둘다별 차이를 못 느꼈다라고 할때 비로소 이 직원은 제작할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재료 똑같은 사람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의 차이 사용자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음 그런 어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문제 어 구강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잘못 만들어졌다. 었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됐거나 뭔가 제품상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